자 우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맥나는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어우, 자고 있나 보니까 우리 신도라이프 업데이트 일정 상이 등장을 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신규 코드도 등장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여러분들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신도라이프 업데이트 소식은요 샌고쿠 그리고 라이온 아크마 라는 신규 어, 혈통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신도라이프에서 있었던 그 혈통은 사륜안, 배안 윤회안, 전생안, 이타치 사륜안, 그리고 하나가 만화경이었나? 만화경 사륜안이었나? 아마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이게 이름이 다싹다 다 바뀌다 보니까 어, 기존에 뭐였는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등장하는 것은 센고쿠, 그리고 라이온 아쿠마라는 이, 전, 이 혈통인데 일단 나루토, 이 신도 라이프에서 주체가 되는 나루토에서는요. 지금까지 우리가 등장하지 않았던 혈통 중에 윤회 사륜안 그리고 현룡한 정안이라는 게 추가적으로 더 있습니다. 정안은 보루토에서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이게 등장을 할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카마 카마 스키 스피, 그 카마 스피릿 같은 경우도 원래는 보르토에서 등장을 하는 캐릭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정한도 역시 등장을 할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현룡안은 아직 등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현룡안도 등장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자, 일단 이번에 마찬가지로 자작권 때문에 이름이 바뀌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센고쿠! 센고쿠, 센고쿠. 이게 사실상 그림이 있었더라면 제가 이게 어떤 거였는지 확인을 해봤을 텐데 이번에 나온 영상에서는 그림은 등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계속 찾아보고 있기는 한데요. 네 보시면... 네, 그림은 등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음, 약간의 이 위에다가 센고쿠 그리고 어, 라이온 아쿠마라고만 위에 적어놓고 네, 어떤 걸로 막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는 적혀져 있지 않는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자, 사무라이 스프릿 레그. 로그? 이거는 이게 사무라이 스피릿 이번에 등장을 하는 신규 스피릿이죠? 네 그거고요 그리고 둘이 동시에 쓰기도 하네 이 테일 나왔을 때 사무라이를 쓰기도 하네요 오아 이렇게 나오는구나 약간 근데 이상하다 이게 고쳐질지는 잘 모르겠네요 약간 버그가 있나 보다 이거는 신규... 그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 네 지금 보시면은 새로운? 사륜안, 아, 새로운 거에 대해서는 적혀져있지가 않아요 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번에 나오는 그 혈통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싶은데 새로운 혈통에 대해서 등장을 하지 않다보니까 어떤 혈통이 등장한다라는 거는 정확하게는 파악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림이 있었으면 제가 그 그림을 보고라도 판단을 할 텐데 그림도 없고 네. 그냥 이름만 사실상 적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 이게 제 예상으로는 아마 정한이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한과 함께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던 현룡아 이 등장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죠 일단 이름이 라이온 아쿠마기 때문에 우리 현룡환이 등장을 할것 같다 또는 유네사련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유네사련환은 등장을 했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우리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좀 요청하려고 합니다 제가 우리 여러분들한테 이게 딱 등장한다라고 말씀드리기가 뭐해서 우리 여러분들께서 이 이름을 보고 어나름님 이거 이거 같아요 이거 저거 같아요 라고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나루토를 보다가 말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루토에서 보루토로 넘어가는 시점 그리고 사륜안의 종류들까지 전부 알고 있지는 못해요 그래서 저번에 네그 카마도 쿠라마라고 잘못 해석을 했던 거였죠 그래서 이번에 있는 이 샌고쿠, 우리 라이온 아쿠바 같은 경우는 우리 여러분들께서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드리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께 도움을 조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신규 코드에 대해서도 알려드려야겠죠. 자 신규 코드는 이번에 총두개가 등장을 하게 되었어요. 어제도 하나 등장했었는데 오늘은 두 개가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 첫 번째 신규 코드는요 바로 짠 이겁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클릭하시면은 얻을 수 있고 열다섯 개 스피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두 번째 코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코드도뿅자이 코드 같은 경우도 사용하시면은 약 15스피를 획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총합 30스피를 얻을 수 있죠 자 일단 아까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라도 오타가 나신 경우에 클릭을 하시면은 스킨이 코드 사용은 안된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밑에 고정 댓글에다가 여러분들 적어놓을테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그거를 확인하시고 네 복사 붙여넣기 또는 구사 붙여박게 할지 모르는 시 분들은 네, 똑같이 입력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간단하게 오늘은 업데이트 소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업데이트가요 이게 얼마 안 남았습니다. 거의 오늘 오후 1시에 업데이트가 일정하기 때문에 어,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신도라이프 업데이트 되면 재밌게 플레이하시길 바랄게요. 저는 아쉽게도 알다시피 마인크래프트 네. 그 크리, 크리에이터 타운에 오늘까지는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까지는 제가 크리에이터 타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후에 아마 내일부터는 우리 로블로스 방송을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상 백나른이었고요. 우리 여러분들이 함께 오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있나서 바로 영상 찍는 백나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